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B형과 AB형 간의 궁합을 보겠습니다 일단 만화부터 보실게요 제목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자 편입니다 나레이션 혈액형 상상이론네 번째 시간이죠. B형, AB형 간의 궁합입니다. 속설에 의하면 이 궁합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혈액형이 다른 사람끼리의 궁합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알려진 궁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혈액형 궁합에 대한 속설을 잠깐 정리해볼게요. 대략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맞는 그룹, 잘안 맞는 그룹,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인 그룹입니다. A형, O형, B형, AB형이 궁합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O형, AB형, A형, B형이 잘안 맞는다고 하죠. 그리고 A형, AB형, B형, O형은 그 사이에 해당하고요. 자, 이건 일반적인 속설이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는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어, 나는 AB형인데 B형하고는 안 맞고 A형이 더잘 맞던데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궁합은 철저히 이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동성친구관계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동성친구로 A형이 잘 맞는다 다고 해서 뭐 이성도 그렇겠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혈액형이 같은 사람끼리의 궁합은 중간 이상 정도인데 AB형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AB형, AB형끼리는 아주 잘 맞는다고 알려져 있죠. AB형은 같은 AB형이 가장 잘 맞고 다른 혈액형 중에는 B형이 가장 잘 맞는 편이고 그 다음이 A형, 그 다음이 O형 이 순서대로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자,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다만 재미로만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형, AB형의 궁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내향성, 외향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네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외향적 B형 남자 내향적 AB형 여자부터 시작할게요. 자 남자 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B형 남자죠. 제멋대로 B형이요. 그런데 여자 쪽은 내향적 AB형 여자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AB형이 내향적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내향적 b 형 과 비슷해 진다고 했어요. 내향적 비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혼놀 비형, 혼자 놀기 비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는 비형, 비형 커플과 비슷하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비형 남자와 혼놀 A 비형 여자의 만남인 거죠. 그런데 사실 A 비형은 외향성이든 내향성이든 겉모습은 A형과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A 비형의 겉모습은 A형과 내면은 비형과 닮아 있다. 그래서 첫인상으로만 보면 남자는 어이자전 나랑은 별로 안 맞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말을 걸어보고 대화를 시작해 봤더니 의외로 말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대화가 된다는 거죠 자이 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비형 남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현재 관심 가는 방향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자, 이 비형 남자 본인도 알아요.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겠죠. 과거의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그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스타일대로 안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비형 남자가 아니죠. 남이 그러건 말건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외향적 비형 남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안 맞으면 안 보는 거고 맞으면 보는 거고 뭐 그런 식이죠. 아 근데 이 AB형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받아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뭐지? 이 사람 생각보다 많이 좀 통하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내향적 AB형이라고 했는데요. 내향적 B형과 비슷하다 그랬죠? 혼놀 B형입니다. 자이 혼놀 B형은 제멋대로 라고는 할수 없지만 역시 B형은 B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고나 행동에 어떤 틀이 없다는 거예요. 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면이 있거나 의외로 재미있는 면이 있거나 그런게 있다는 거죠. 만약 B형 남자의 말이나 행동이 AB형 여자의 흥미를 자극한다면 이둘 사이에서는 분명히 뭔가 말이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형식 같은 거에는 별로 얽매이지 않는 것이 B형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흥미를 끌면 곧바로 공명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B형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점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대화의 방향 자체가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a 병 여자가 B형 남자를 계속 받아주는 방식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멋대로 B형 남자가 자기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혼놀 a 병 여자에게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 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은 a 병 여자 쪽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즉더 이상 받아주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B형 남자는 외향적 B형 남자 제멋대로 비형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비형한테 외로움을 타는 기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멋대로와 외로움이요. 일종의 인과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멋대로 하면서도 외롭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영원할 순 없잖아요. 그냥 잠시 그런 순간이 지나갈 뿐이죠. AB형 여자 입장에서 B형 남자의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재밌었는데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쯤이면 그칠 때도 됐는데 남자가 도무지 끝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 B형, AB형 간의 관계에서 설명드린 그 사태까지 간다는 겁니다. a 병 여자의 다른 면인 A형 기질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면서 상황을 종료시킨다는 거예요. 이 A형 기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등장한다고 그랬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 영상에서도 이미 다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B형 남자 입장에서는 매우 냉정한 방식으로 훈훈했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B형 남자는 어쨌든 계속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제멋대로와 외로움은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게다가 비형 남자는 당시엔 좀 기분이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뭐 잊어버리는 편이니까요. 그걸 보고 뒤끝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기분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이어짐과 끊김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은 좀 안정기에 접어들어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심지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도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거죠. 여기서 B형 남자가 외향성이잖아요. 다수파 그룹에 속하는 사람인데. 자, 이 다수파 이야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a 형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가끔씩 심하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AB형 여자에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면을 따지고 들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AB형 여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B형 남자의 이런 면을 A형 남자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다수 파 A형을 보겠습니다. 내향적 A형이었죠. 소심 A형. 그래서 이 사람도 AB형 파트너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었죠. 소심 A형이나 제멋대로 B형이나 뭐 똑같은 다수 파고 그래서 AB형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소심 A형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제멋대로 B형은 그걸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만 보면 a 병은 A형과도 반만 맞고 B형과도 반만 맞으니까 두 경우 다 궁합이 비슷한 수준이어야 해요. 그런데 왜 B형, a 병 궁합이 A형, a 병 궁합보다 더 좋다는 속설이 생겼냐는 거죠. 제구라이로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하는 거예요. 소심 A형은 속에 담아두었는데 제멋대로 B형은 드러내어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냥 드러내지 않는 게 당장의 스트레스 덜 받겠죠. 하지만 갈등이 있다면 결국엔 드러내는 편이 낫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좀 피곤하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처가 안에서 골아가기만 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B형 A형과의 궁합이 좋다는 말이 나오게 된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내향적 A형 남자 외향적 B형 여자 커플입니다. 이 커플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진행 방식은 비슷해요. 이번엔 여자 쪽이 외향적 B형, 제멋대로 B형이죠. 남자 쪽이 내향적 AB형, 혼놀 AB형입니다. 그래서 여자 쪽이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고 남자 쪽에서 그걸 받아주면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커플 역시 끊어짐과 이어짐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줄기의 스토리는 비슷한데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어요. 여자 쪽이 제멋대로 비형인데 그래도 여자예요. 남자만큼 제멋대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상대 반응을 봐가면서 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받아주다가 갑자기 다른 얼굴 나오는 부분이 이전 커플만큼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자가 자기 얘기를 떠들어 대다가 남자 반응이 지쳐 보인다 싶으면 알아서 스위치를 끈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커플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끊김과 이어짐이 반복되면서 가까워질 수 있겠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관계가 좀안 좋을 때 이때 혼놀 애비병 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라면 방금 전 커플 같은 경우는 A병 쪽이 여자였죠. 근데 이번엔 남자라는 거죠. 보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하는 행동은 매우 다르다고 하죠. 여자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데 남자는 동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혼자 짱 막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남자가 혼놀 A병이에요. 그래서 그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굴로 들어간 성향이요. 남자 중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B형 여자가 아무리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자 정리하자면 좋을 때는 좀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지만 나쁠 때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는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플에 비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두 커플을 봤는데요 B형 쪽이 외향적 B형 제멋대로 B형이었죠 이 B형은 AB형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AB형 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외계인 4차원 이런 건데 이건 다수파의 시각이라 그랬죠. 하지만 만약 B형이 내향적 B형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 B형은 혼놀 B형이죠. 혼자 놀기 B형이요. 이 B형은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AB형을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특이한 면이 있고 또 특이한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놀 B형 본인이 사차원 소리를 많이 듣거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하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향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AB형에 대해 흥미가 있습니다. AB형에 대한 속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AB형은 공주병, 왕자병 환자가 많다. 제 구라이론에 의하면 이 속설도 이내향적 비용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AB형은 이성으로서 인기가 좋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향 내양... 내향적 B형과 외향적 A형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소수파에 속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AB형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숫자가 AB형보다 훨씬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AB형의 인구는 타혈액형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수요 공급법칙인 거죠. 자 그럼 내향적 B형과 AB형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향적 B형 남자, 외향적 AB형 여자의 공합입니다. 자이 관계는요. 똑같은 B형 남자, AB형 여자이지만 맨 처음 설명을 명한 커플과는 아주 다릅니다. 등장인물의 캐릭터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들이에요. 먼저 여자 캐릭터부터 볼게요. 아주 활달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까칠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특이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혼놀 성향의 내향적비형 남자예요. 제멋대로 비형과는 많이 다르죠. 말하자면 혼놀 비형 남자와 괴짜 A B형 여자와의 관계인데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관심이 있고요. 내향적비형은 원래 A B형한테 끌리는 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자도 남 남자에 대해 관심이 있긴 한데 잘 모르면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건 아니고요. 여자가 개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까칠하게 하는 편인데 그걸 남자가 받아주고 있는 거죠. 뭐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자한테 흥미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남들 보기엔 좀 까칠한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어이 여자 재밌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AB형 여자가 아주 경우가 없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만의 잣대나 기준이 너무 강해서 주변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까칠하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막 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은근히 조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좀 특이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AB형 여자는 이전 영상에서 소심 A형 남자와 전형적인 A형, AB형 관계 패턴으로 만남이 진행되었던 바로 그 괴짜 AB형 여자거든요. 이때 소심 A형 남자는 처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까워지다가 좀더 진행이 되면서 남자가 여자의 다른 면을 이해하기 어려워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른 면, 좀 특이한 면, 뭐 그런 거에 끌리는 사람이 바로 이 혼놀 B형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웃음> 그래서 이 남자가 그걸 받아주니까 일단은 여자도 좋은 거죠. 그래서 둘이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시각에선 네, 얼핏 일방적인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 좋은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연예인 매니저 관계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연예인은 여자 쪽이고요. 매니저는 남자 쪽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면서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만약 그렇게 할수 있다면 이 관계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도 남자를 의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까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관계도 너무 오랫동안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있으면 좀 피로감이 올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도 뭐 그런 관계가 있었죠 뭐 연예인 매니저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건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죠 연인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게 이건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받아주는 비경 남자 쪽에서 먼저 지치겠죠. 그래서 이 커플도 너무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서로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향적 AB형 남자, 내향적 B형 여자입니다. 이 커플도 방금 전 커플과 비슷하죠. 남자가 AB형인데 좀 괴짜고요. 여자는 혼놀 성향의 내향적 B형 여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의 특이한 개성을 여자가 받아주고 있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남자는 여자를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 같이 보여도 네, 마음으로는 많이 의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여자 쪽에서 더 이상 남자의 그런 뭐 강한 개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로 미련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특이한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맞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끔씩은 반대로 남자 쪽에서 여자를 받아줄 수 있다면 훨씬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A형과 B형의 상성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